그정 기존에 는그게이시라이그 아이디 어는내가 다지 2017년도 부 가지고 그특 부산을 가지고 재마 길이가 시한정 이사하는 거 사실 서 그다음에 어 현재 보다에 보는 거. で、なんか、なああ。<音楽><音楽> 눈치고 뭐 막다상주 <웃음> 어. um. 아, 이거 딱그리 해야 되는구 이거 그리 해야 되이거